띨수 있을까? 아! 아!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공중의 붕뜬그 의자에 앉는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처음 이 몬스터 클리어 개를 접했던 건 동영상이 막돌아다니더라고요 책상에다가 이 몬스터 클리어 개를 붙이고 벽에 빠.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생수통을 막 올려요 제 기억에 21개인가 올려, 19개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나도 해볼까 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집 아이들 의자를 벽에 다딱 붙이고 한 3일? 4일이 지났어요 4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아까 앉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발을 딱 뛰는데 되게 부들부들 두근두근 한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엉덩이 다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단단하긴 하더라고요. 따라하지 마세요. <웃음> 벽지 부서지기 쉬운 표면, 특수 코팅 표면, 수분 유분 있는 표면은 붙이지 말기를 권장을 한대요. 안 붙이면 좋겠다고 써 있는 거는 안 붙이는 게 답이죠. 벽지라든지 종이라든지 뭐 합판으로 된 그런 선반 같은 거는 얘가 아무래도 벽에 붙어있다 보니까 떨어질 때 선반이나 벽이나 이런 걸다 찢으면서 이렇게 쭉 제품과 함께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반 같은 거는 특히나 뭐 물건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근데 물건이 같이 와장창 깨지면 선반도 망가지고 벽도 망가지고 물건도 망가지니까 그거는 비추드리고 벽지에 바르면 벽지가 찢어지니까 그것도 비추드리고 울퉁불퉁한 면은 아무래도 이게 테이프 재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로 되어있어요 이거 보호막은 이렇게 떼고 양옆에 이렇게 투명 양면 테이프인데 되게 두꺼운 양면 테이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국 당면 같아요 중국 당면 항상 먹을거랑 비교하죠 되게 두꺼워요 두툼하고 두껍고 그래서 양면테이프인데 아무래도 표면적이 넓어서 저는 좀잘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겔이잖아요 되게 말캉말캉하고 누르면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플라스틱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데 붙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 화장실 가는 화장실 불을 켜는 그 스위치가 있는 벽이 손대로 너무 더러운 거예요. 사실 화장실이라는 건 손을 씻으러 가기 때문에 손이 더러울 때 스위치를 켠단 말이에요. 그럼 그손때가 벽지에 붙어요. 더군다나 아기들이 있는 저희 같은 집은 정말 더러워요. 시간 지날수록 계속 더러워져요. 그고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드시트지를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액자들 다시 다 뗐다가 얘를 붙여 가지고 액자들을 다 달았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멀쩡해요 그렇게 붙이고 났더니 아직까지도 멀쩡하고 앞으로도 멀쩡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유리, 유리 때 2.0kg 2kg, 스틸, 스틸때 1.2kg, 플라스틱, 플라스틱일 때 1.0kg 그렇게 막 이렇게 무거운 거를 버티지는 못하고 그냥 조금 더센 양면 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뗄때는 이렇게 앞면으로 쭉 떼려고 러면잘 안떨어져요 붙어있는 상태에서 90도를 비틀어서 잡아 당기면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붙이셨을 때 떼는 건 어떡하지 생각을 하신다면 90도 비틀어서 떼어내세요 음, 제가 써본 것 중에 되게 간편하고 그리고 힘도 좋고 인테리어적인 면에서 안보이니까 더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제품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몇 점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한다면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 85점 정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벽지에는 안 붙고 또 선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85점 정도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85점을 준 이유는 일단 냄새가 안 나고 접착 방법이 너무 쉽고 뗄 수도 있고 매끄러운 부분에는 잘붙으니까 그래서 얘는 한 85점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또 아니면 베란다에 뭘 붙여야 되는데 양면테이프로 너무 약하고 실리콘은 냄새나서 싫거나 아니면 매끄러운 부분에 뭘 붙여야 되는데 또 양면테이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몬스터 클리어겐 한번 써보세요 평, 음, 매끈하고 평평한 부분에는 정말 잘 붙으니까 너무 무겁지 않다 하면 선만은 좀 비추드리고요. 붙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써보고 괜찮았던 제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테리어 제품이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